중지야! 중지야! 이거 중자 <웃음> 가자! 뭐하봤까아이봐 뭐 뭐가 있을까? 뭔데? <웃음> 저는? 네, 돼 애지 세수하고 세수 세수하 <웃음> <웃음> 안녕 선물 <웃음> 한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아 그래도 이게 두 손으로 다 잡고 할 음. 수가 있어서 훨씬 음. 편하네 LG도 가만히 있잖아 브라이밍할때 특히 싫어하더니 소음도 좀 적고 응 그다음에 바람 온도도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쓰는 건 너무 뜨거웠거든 내가 해도 그래서 그래도 안 도망가잖아 에지가 진지 에지야 너눈 어디 갔어? 얘 애기 하품 어떻게 해? 야! 이구 이뻐 우리 애기! 어이구 이뻐! 어이구 이뻐! 이뻐. 이뻐, 이뻐, 이뻐. 미녀네 미녀! 어이구 이뻐! 안 귀엽다! 호기야 <목소리도> 자, 에지크 에지크 페이바이 안녕 안녕 <목소리도> See you see you